어? 지쳤어 요 이제. 어? 아, 왜? 아, 나랑 왜 사귀고 싶지 않아? 요 내려서 헌팅포차 딱 가가지고. 내일 만든 순대 말아요, 몰라요. 오늘 <웃음> <모르는> 마셔야지. 와요, 음. 멜스틱 <웃음> 어, 있어요. 응? 오. 아, 붙여야 되네. 음, 좋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오 귀여워. 이거 봐 외로운 남자의 손길. 자연스럽게 내가 허벅지 만지고 있는 거. 어 대박. 그리워요? 그게 어? 어, <웃음> <웃음> 연결이야 연결. 연결이야? 형도 연결해 주세요. <웃음> 연애해야죠. 연애해야 돼. 크리스마스 때뭐 하세요? 저요? 네. 아저 일해야죠. 편집해야죠. 어. 어. 당일 낮에 뭐 하세요, 형님?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해야죠. 어어 낮에 뭐해? 네. 그거 해야죠. 그거. 그게 뭔데요? 그거야. <웃음> 쟤꺼 짓다! 오블럭거려 진짜! 교회가 죠아 교회! 저한테 왜안 물어봐주세요? 교회 간다네요. 저 교회 가요. 음. <웃음> 혼자? 누구랑? 그 누구랑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어? 공기 어, 연애! 공기 연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기 연애가 아니연애 하고 싶다고요. 누군데? 유진이? <웃음> 어? 유진이요? 어? 지쳤어요 이제. 어?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땡벌아땡벌이 땡볼? 뭐야? 짝, 짝사랑이 지친거 <웃음> 짝사랑이 지친거 아니 짝사랑이 지친게 아니라 짝사랑 지칭이 아니라 수많은 DM에 지쳤어요 남자 고등학생들이 옛날에 형이 유진이 누나를 바라보는 눈빛과 너무 달라요 어떻게 아, 사랑이 DM? 변하냐 네뭐 그런 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그니까 왜 변해? 사랑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 왜? 아, 사랑했잖아 그 아, 같은 아, 놈들 때문에 아, 다 아, 남자는 똑같다는 말이 되는 거야 <웃음> 네 암튼 연애하고 싶습니다 주현님 네 우리 리플 남성분들이 왜 연애를 못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자기 객가마가 다들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어, 좋다 좋다 좋다 연주도 저에 얘기를 해주세요 아네네두 두, 두 여성분들께서 여기에 음, 문제점을 네. 문제점 문제점, 음, 문제점. 좋았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연애를 못하는 못 이유 근데 여기 연애를 다들 하긴 잘 하지 않아요? 하면 잘 하겠죠 근데 왜 양성개월이에요? 한개월이면 헤어져서 들통나서? 아. 뭘 들통이나? <웃음> <웃음> 어 3개월이면 질린데 아 내가 네. 아, <웃음> 아, 질린다는 아,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아. 그냥 제가 정이 좀 빨리 떨어져요 네. 아, 그래. 어. 오오오 그러니까 네 문제점이 본인한테 너무 명확하게 있는데 <웃음> 우리가 뭐라고 할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제 문제점을 잘 알아요 이 사람과 미래를 꿈꿨을 때 제한되는 것들이 있다 그럼 저는 가차없이 점점 멀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면 결혼할 제가... 여자를 찾는 거예요?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좀 진드커니 연애를 하고 싶은데 <웃음> 너무 다른 게 많이 많 예를 들면 식습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좀 야채? 아뭐 그런 것들이 <웃음> 네. 그리고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안 맞을 때 많이 내려놓는 편이에요 음... 아잘 맞는 사람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네, 네, 네. 음...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를 오고 난 후로부터 더조심하게돼요아 뭔지 오케이. 알죠? 뭔자해죠. 모르겠는데 나 어디... 공인상. 핵만 유튜브에서 알잖아요. <웃음> 괜히 말을남기기 싫어서 그런 게 음... 아닐까?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 가운데 자리가 너무 압박이 되네요. <웃음> 왜요? 너무 압박돼요. 왜요? 시선이 <웃음> 진짜요? 왜? <미치겠지? 웃음> 시선이 지금 미치겠어요. 나랑 똑같다. 어? 그래요? 응. 3월이세요 보통 200일 조금 못 가서 어. 그렇죠. 음, 200일이 딱 고비예요. 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라는 이상형보다 내가 정말 싫은 단점 없는 사람을 좀 찾게 되는 거. 정을 안 떨어지게. 중요해요. 어. 처음에 단점이 하나 보이면 음. 나중에 그 단점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아 그, 관계, 그 관계의 단점이 아 되더라고요. 마태는 연애 음, 잘하는데? 연애 잘해요, 하면. 음. 저는 문제가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아 그게 문제네. 결혼할 사람 좀 소개 좀. 내가. <웃음> 결혼 정보회사의 일을 <이름을> 보여줄. <웃음> <다행히> 괜찮다. 그럼 <웃음> 빵인데야저1 0등금이네요 그럼 너는 뭐 공개 구인을 할까? 공개 구인이요? 어? 조건! 무슨 알바야? <웃음> 조건이요? <웃음> 비여웠으면 좋겠고요 음. 목표가 같았으면 좋겠어요 오! 목표가 어, 뭐죠?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20년 30년을 같이 볼수 있는 원래 아. 현실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음. 맞 지금 앞에만 딱 보는 사람 내일 하루? 오늘 하루? 음. 내일 뭐하지? 나는 음. 음. 10년 뒤에 뭐하지? 아! 이런 건 로드맵부터 할수 있는 사람 음. 음. 오! 그런 사람이 요즘 잘 없죠 요즘 맞아요. 세대에 잘 없어요 네. 난 내일도 안봐 <웃음> <이런 웃음> 진짜 아. 난 내일 없이 없이 놀아. 나는 또 하루살이잖아. 뭐나 하루살이. 그런 사람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 어? 진짜. 사랑합니다, 저희. 오, 네. 진짜 찾아갑니다. 이 시... 단점은 뭐야, 그럼? 밭의 단점이요? 네. 진짜 없어요. 그래요? 단점 없는 거 진짜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음... 진짜 단점이 없어요. 오. 오 단점 없는 남자기 진짜네, 진짜. 진이 나한테 잔소리를 존나 한다고. <웃음> 근데 그게 장소리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애정의 네. 잔소리잖아요. 네. 저... 유진한테 잔소리할 때마다 제가 다 속이 시원해요. <웃음> 저 유진한테도 말했어요 어나 영동이 아 단점이요? 어 하루만 사는 거 내일 좀봐 다음주도 보고 어 그래. 연애하면 이렇게 안와 그럼 어떻게 함? <웃음> 연애하면 은 하루살이 가 아니야 어 그건 어 어떤 살이죠 라면사리? 거의 2천 원전 컨디션 안 좋은데? 컨디션 안 좋은데 컨디션 안 좋대 연애 <웃음> <웃음>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두번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첫 연애가 300일 가까이? 응. 두 번째 연애가 500일 가까이? 오~~, 오 길게 하는 편이네 그래도 500일은 오래 사겠다잘안 음. 보이죠? 왜웃서야 <웃음> 어. <웃음> 500일이면 오래 만났네 <웃음> 표정이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내 표정이 어땠지? 500일이면 오래 만났네 야 <웃음> 감편이 약간 표정이 약간 뭐 그렇게까지 만났다 이런 표정 <웃음> <웃음> 관심하게. 아저 저도 그렇게 만나요. 한번상의면 오래 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 용둥이 단점 얘기 중 장점은 어때요? 장점? 네. 있나요? 장점. 네. 어, 파트너시잖아요. 너무 네. 조용해졌는데? 네. 네. 아 장점이요. 네. 머리가 길죠. 그 장점 야 진짜 장점이다 아, 대박 심지어 오늘 자르고 왔는데 근데 장점을 자르고 왔어 <웃음> 그 삼손이야 삼손 옷을 잘 입죠 아 저는 이게 굉장히 음. 큰 장점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음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음 재밌는 맞을까? 것도 장점이죠 음 맞아요 연중이 진짜 재밌어요 어. 칠때 치고 빠질 때 빠져요 맞아요 복싱을 배웠어가지고 굉장히 그 드립 하나하나에 중압감이 있네 네, 와, 그러니까 잠깐. 늦어서 그런가? 그런 무같아 와, 한번 해야겠다 야아으로 늦지마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아니야아니 그러면 이제 준호님, 나랑 왜 사귀고 싶지 않아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웃음> <웃음> 멀리서 딱 봤을 때, 아, 그런 남자인가? 이런 이미지가 문제인 거 아닐까요? 유튜브도 오래 하셨고, 음. 성우도 되게 오래 하셨고 하니까, 음.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들 음. 좀 이쪽 업계의 사람들일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 사람들이 볼때 되게 대선배님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아, 음. 어...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 된다? <웃음> <웃음> 일을 그만둬야겠다가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딱 만났을 때 보통 정훈이 만나면 되게 친구가 바로 되기 쉬운데, 친구가 바로 되기가 어려워서 그런 아, 생각을... 어려워서? 그러니까 호감이 있어도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있겠다. 그니까 음. 학생보다는 교수 같다. 단점 아닌 단점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느낌들어 친해지기 어렵다? 에이, 아, 음 아, 친해지기 어려운 것보다 진심을 확인하기 어렵다 아 깊이 음 친해지기 어렵다 어어 맞아저제 맞아. 그, 얘기 잘 안하는 편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어, 그게 좀 단점 아닌 단점 아닐까 소주 한정 하면 되죠 <웃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일, 내일 보기로 했잖아 아, <웃음> 내일 보기로 했잖아 아 맞아 내일 보면서 총내를잘안내비치는 <웃음> 스타일이지 않다 싶어가지고 넌제 음... 음... 얘기 잘 안해요 나내 얘기 잘안해 우리 너는 너 얘기 잘하잖아 저 엄청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서 어. 나도, 나도 엄청 아, 많이 해. 입이 싸 그냥 내 어. 얘기할 때는 한 <웃음> 조금만 <웃음> <웃음> <반쪽만> 더 찾았네 <웃음> 방정 서졌다, 입이 방정이요 입이, <웃음> <웃음> 입이 방정이요 <웃음> <입이야. 웃음> 장점이라고 하면 은 진짜 많죠, 많죠. 그냥 장점이 단점이야 너무 멋있어 사람이 어? 근데 그게 또 단점이야 어? 너무 멋있어 호감이 서로 있어도 그게 못 이어질 것 같은 어. 느낌 그런 때 있었어 네 그런 거 같아 요 먼저 못, 못 다가가서 그런 오. 때 있었어 진짜 준우님은 준우님을 너무 좋아해서 막 다가오는 그런 사람 만나야 되겠네요 쉽지 않을걸요? 준우님이 먼저 다가가시는 음.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맞아 맞아 다가갈때 어떻게 다가가요? 느리지만 강하게 다가가요 <웃음> 빠른데 약하게 다가가요 <웃음> 왜 이렇게 물리적으로 다가가는데? <웃음> 아니 그 느낌이 아니면. 돌다리 건너듯 다 가갈 것 같아. 아, 음. <웃음> 또 다음에 한번 술 같이 먹어야아 그런 그런 것도 못해. 왜좀 어, <웃음> 어 심한데? 너무 잘하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도 안 해요? 못 해요. <웃음>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못 해요. <웃음> 그러면 저희 둘 같은 동생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저희가 진짜 말 잘하거든요. 아 맞아. 맞아 이랑아요 <웃음> 어. <웃음>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아니, 오늘, 아니, 아니, 오늘? 아니, 아니, 오늘? 지금, 아 지금 지금? 저희 아, 아, 그네서헌티포 <웃음> 네 가가지고. <웃음> <웃음> 나 유준호인데 알아? 이형 <웃음> 유준호예요! 아형 준호 형 마시고 싶대요! 1만원 투성인데 뭐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마셔야지! 모르는 마셔야 모르는 일로 와. 지 알편 일로 와! 아, 나의 존재를 알면 더 부담스러워요 아 사람이 아니라 직업으로 막 보니까 음. 모르는 분이 거의 없지 않나요? 진짜 없죠! 아 그럼. 있어요! 만 만. 맛1 0 0만유여버보면 4천5백 명이 모르겠죠? 음.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가운데 사실은 어르신분들 잘 모르시죠 운데도 가볼까요? 강원도 아, 롱디는 중. 경기권. 까지경기권까지선자예요 어? 오 오. 몰라요. 몰라요. 몰요 몰라요. 라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몰 순간적으로 그 술게 안에 아,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아, 텐션 싸 올라가네. 아, 겠다 네. 아. 네. 이렇게 연들 못한 이유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다들 자기가 알아서 개척해 가지고 저음 해 보는 걸로. 오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크리스마스까지는 안 되겠네요. 저희랑 헌팅 포차. 음. 아, 진짜 가요. <웃음> 진짜. 날 가자. 그날. 어. 그날은 줄 서야 되는데. 야 12월 26일 홍대 헌집 포차. 출몰한다. <웃음> 아, 주명이 마음이 진데요. 네, 모르면 맞아요. 준이 마음이 진데요. <웃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웃음> 자 여러분 연애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애하세요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웃음> 할수 있으면 해봐 할수 있을 때 하세요